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 신북면에 있는 포천 아트밸리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곳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화강한 채석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 이후에 폐쇄되었다가 이렇게 포천에서 관광행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주차장 넓고요. 예, 안내레스크 가서 표 사서 즉 구경하실 수 있는 친환경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을 해놨습다 원래 산에 있던 화강암을 채석하던 곳이라 산 꼭대기가 천조원입니다. 정말 멋있죠 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고 인간이 채숙을 하다가 이렇게 배치되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이 천조까지는 걸어가실 수도 있고 모노레일이 잘되 있어가지고 이 내일 타고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한 7분 정도 걸립니다 올라가실 때 타실 수 있고 내려오실 때도 타실 수가 있죠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예 사는 모든 공연들은 취소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다 그렇죠 뭐 요즘 코로나로 실내 공간에서 오픈한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바깥에서 봐야 돼요 바깥에서 <웃음> 이렇게 바깥에서만 볼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뭐 굳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밖에서 쳐다봐도 이렇게 자연 공간을 갖다가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주어로 가는 길입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천주어에 가는데 오늘은 제가 천주의 모습을 전체를 보여드리지는 않고 시간 관계상 호천 아터밸리 3부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레의 한편, 천주 한편, 뭐 오늘 호천 아터밸리 전체적인 안내 한편 그러나 맛배기로 천주도볼수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천주어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구0년대 중반까지 바로 이곳입니다말은이화감은채석장입니다이 채색장을 고천에서 잘 문화 공간으로 갖고 왔 뿐만 아니라, 천조에 그냥 방치를 해놨는데, 이렇게. 빗물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또 샘물이 들어 나왔어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완전히 드라마나 영화 촬영 장소로, 완전히 인기 캡이에요. 인기 캡. 여기 보시면, 푸른바다의 전설에 이민호 씨와 전지현 씨 나왔던 곳있죠 바로 아, 여기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연인이라든지 사육이 날로 의주요 이런 거다 여기서 촬영을 했대요. 엄청나죠. 예, 아직도 지금도 어... 부모니까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촬영들이 많이 미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쭉 들어올 겁니다. 지금 여기는 천조를 지나가지고 바로 이 천조의 꼭대기 하늘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늘공원으로 올라가면서 저 밑에 보이는 천조를, 한번쳐보고 천주에 저렇게 에메랄드 빛이 반차 반짝합니다. 저게 왜 그런다면 화강암 채석했던 그 돌가루들이 바닥에 쫙 깔려서 그래서 이 에메랄드 빛을 팍팍 냅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주의 하늘공원 막 올라왔습니다. 올라가면은 벤치도 있고 장미들도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때도 그렇지만. 내려갈때는 반대편으로 내려가는데 저기은 굉장히 극경사입니다. 극경사 강화를 하시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내려가고 오신다 그러면 여기까지 갔는데 조금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개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려울 거는 없어요. 저도 내려갔죠요 요렇게 뱅뱅 돌아서 내려가실 수가 있어요. 어 밑에서 한번 찍어봤는데 내려갔어요. 아 저렇게 돼있어요. 좀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괜히 격을 돕나요? 어쨌거나, 구경하기 위해서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뭐, 구매를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이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공연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공연 장소도 있고, 커피도 드실 수도 있고, 등등 하는,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문화 공간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포촌에 있는 아트밸리 이 천주호와 이 하늘공간 그리고 공연장 등등 여러 곳을 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전체 실내 공간은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어, 오늘 1편으로 해서 포천 앞에 대리 전반을 말씀드렸고 천주호와 오늘에 있는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